<웃음> 요즘 이렇게 뭐든지 좀 줄여서 하는 어, 거 정말 있잖아요. 정말 근데 한국 TV를 보면 응. 정말 못 알아듣는 말 너무 많아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언니 이씨와 뉴저지 언니 리나의 지금은, 지금은 뉴욕 미니. 미니. 이래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문자 보낼 때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네. NP NP? 응 Nope? 아니에요? 뭐예요? No Problem 아 No Problem 어. NP 아 그쵸 No Problem이라는 답을 응. 많이 쓰게 되죠 그금럼 NP 이렇게 보내죠 그냥 NP만 에, 에. 누가 NP라고 나한테 보내면 진짜 못 알아야 해못 <웃음> 알아들을 뻔했네요 네. 네. 자그 아. 다음에 네. ID, IDK IDK.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IDK. 전혀. IDK. I, I don't know. I don't... I don't know. IDK. I don't, I don't 네. know까지 줄여서 네. 말하는군요. 그럼 비슷하게 응용해서. IDC. C? 어. 몰라요. I don't care. <웃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오, 그러네. idk K. I don't care. 네? I, I, i don't 면아 o 하고씨 아이씨 아이 i 요네 아이씨 씨 t I 는 음. i 요네 c I, don't I don't care. Don't care. c i 씨 씨만 쓰는군 I 네 C 이씨 I c, c. 이씨 씨만 쓰는군요 네이씨씨쓰 C. I C. I C. I C. 요네만네이는군요네 아이씨 씨요네아이요네 아이씨 요는데요 T 아이씨 T 만쓰 아을 전혀 못 잡으시네요 네. Talk to you later 오, Talk to you later 어. 왜 톡? 근데 TT가 두번 들어가요? 그쵸, Talk to 아 <웃음> Talk to you later TTYL 아, 톡 아, 그쵸,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L, -T L, T, N, S L, T, N, S L, T 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써요. 아, 롱타임 롱타임무스. 아 롱타임무스 할 때.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음. SMH.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S -M -H. SMH. 전혀 모르겠다. 이거는 SM... Shake my head. 아, shake my head. 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어. 그쵸. 아. 네. 그런데 스스로. 오, 네. shake my head. 네. head. 어, 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에피소드가 네. 있어요. 네, 음, 이 약자는 E T A예요. E T A. 네, E T A. 어, E T A. E T A.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 요거 많이 보셨을 걸요. E T A. 모르겠어요. 동부 시간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아... 동부 시간이...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았다. <웃음> <웃음> <웃음> 응. 음.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어, 아 음. 그걸 ETA. ETA. 이거 어 비행기 타면 은그 화면에 e t a 해서 밑에 뭐몇시몇분 이렇게 써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에써 있고. 그러면 뭐 텍스트 같은 거 보낼 때는 ETA하고 음. 뭐몇분뭐 ETA? 뭐 이렇게. 네. 그쵸. 어. 이거를 제 친구가 다른 네. 친구에게 ETA?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처음 본 거죠. 생소하잖아요. 그쵸. ETA 하면 못 알아듣죠. 이거를. 뭘 먹었다는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웃음> 스펠링 비슷하잖아요, 어, 지금. 에이트랑 비슷하잖아요. 에어, 어.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보냈다고 <웃음> 하, 하더라고요. 네, 그렇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미국에 산다고 우리가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음... 아니니까요. 네. 요거 사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비속어라고 해요. 비속어. 음. 네. 근데 요거는 아이들 참 많이 쓰셔, 쓰, 써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조금 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죠. WTF,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아. 예, 네, 그거예요 그거군요. 자막 처리해주세요. <웃음> 제 <제이블은> 입으로는 도저히. <웃음> 아, 그거 네. 많이 본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이제. 큰 너무나 너무 아, 뭐나 예. 비속어고 나는 예. 말인 예. 건 예. 맞는데 그냥 너무 일상적인 용어를 쓰죠. 예. 예. 예. 그런 뭐 것도 그거 있고. 외에도 저런 말을 저걸 잔소를 뭐라고 한번 해줘야 음.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을 가끔 쓰긴 하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맞아요. 예. 네. 네. 뭐 이밖에 뭐 B R B. B R B. Be right back. 어. 고, 금방 돌아올게. 어. 그리고 이제 뭐 친, 진짜 많이 줄네요 예.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연인 사이에 많이 쓰는 게 X O X O. 그건 뭐예요 소스 오말 음. 되네요 네.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 이 뜻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이게, 이게 왜? 왜 허그 앤 키스예요 그러니까 허그 해주고 뽀뽀해주는 입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엑소 엑스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 그니까 손모양이 엑스고 음. 이렇게 허그 네. 아 입모양 키스 네. 동그랗게 하고 키스해요 뭐라요 아. 안 해봤어요 동아 <웃음> <웃음> 네. 아, 그래서 네. 네.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연인들 사이에서 연인들끼리 쓸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써요 네, 예, 저도 제, 뭐, 제 친구들이 뭐, 테이크 like 이런 의미인가요? 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친구들끼리는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다정한 표시죠 아시 그냥 너너 좋아해 라든가 그래 어... 뭐 이렇게 애정을 담긴 네 그쵸 그쵸 음... 뭐 우리 친구들끼리 음... 아, 사랑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끼리 하 징그럽긴 하죠. 하지만 뭐 그런 뜻으로, 그런 뭐 뜻으로 XOXO 허갠키스 허갠키스 뭐난널뭐 케어하고 있다 이런 어, 식으로 그러케어 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네뭐 음... 이거 말고도 정말 이 줄여서 사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요 맞아요 에이. 진짜 몰, 못 알아듣고 전혀 모르겠던게 있는데 음... 오늘 이 시간에 좀 많이 배운 것 같네요. 그렇죠. 유튜는 네. 한번 써보려고요. 유튜는 한번 써보세요. <웃음> NP No problem. No 이러나. problem.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네네. 한번 써보고. 이게 줄임 말이 어떻게 보면요, 긴 말을 좀 짧게 함축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뜻을 전혀 알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줄임 말은 음.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 당연하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네. 순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BRB. <웃음> 아 그렇죠. 어, t Y 예 <웃음> T Y 아 그러네 우리 T Y 네. 하고 끝내 T Y 하고요 우리 T T Y L 합시다 T T Y L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이씨어 저는 리나였습니다. 네, 네. 뉴욕 미닛 안녕히 구독, 계세요. 좋아요. 바이바이 <웃음> 바이. <웃음>